게임은 본뒤 스트레스를 줄이고 두뇌 회전을 촉진시키며 어린이, 어른 할것 없이 게임의 질만 잘 포장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콘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뭔 얘기냐고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더니 미드웨어와 피점프라는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쉘점프와 가시밭길 사이로 시면에 나락으로 빠지는 마리오의 흡사 비니라도된듯 스트레스 지수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두뇌 회전을 촉진시키랬더니 평소에 쓰지도 않던 잔머리만 늘어나며 초보자던 고인물이던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슈퍼 익스트림 하드코어 던전메이킹 게임 슈퍼마리오메이커2의 추가정보가 5월 15일 닌텐도 다이렉트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발매일까지 6월 28일로 정해졌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신작 패키지를 예약구매하게 된다면 요런 악세사리 하나를 특전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겠습니다만 이상하게 나는 왜 패키지보다 저게 더 끌리냐? 아니 패키지 구매자에게만 저런 혜택을 주냐? 닌텐도 변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닌텐도의 해자스러운 마음으로 다운로드판 구매하신 분들에게도 터치펜 쿠폰 발급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닌텐도 이번엔 진짜 한번 믿어봅니다. 응? 어?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에 공개된 영상에는 병사로 투명토관, 스네이크 블록, 온오프 스위치 등 전작보다 몇배나 빌드 가능한 파츠들이 추가되었고 밤낮의 개념이 생기더니 맵 배경에 따라 지들끼리 그라비티 찍고 있는 저중력 배경에 배경이 상하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느닷없이 바람이 불기도 하며 영롱하던 호수가 도구물로 퍼져버린 극단적인 공간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추가되는 게임 프랜차이즈로 슈퍼마리오 3D 월드가 참전하고 하막, 설원, 하늘, 숲 4개의 스킨이 추가되며 2인 제작을 지원하는 등 슈퍼마리오 메이커 1과 게임방향은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즐길 요소는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떤 파츠가 늘어난 거야? 이 질문이 가장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만들고 즐긴다는 표어가 이번 슈마메토의 주요 단어로 내세웠는데요 파츠의 수만 시리즈 최다 아니 애초에 시리즈가 하나밖에 없잖아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신작에 추가되는 파츠를 아주 자랑스럽게 나열해놨습니다 저기 좀 뉴라고 빨간 딱지 세운 것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것을 알려드릴테니 채널 고정하세요 첫 번째 경사로 많은 분들이 염원하던 경사로가 생겼으며 완만한 비탈과 급경사 두가지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낙하산 낙하산에 매달려있는 모든 사물들의 낙하속도가 저하됩니다. 세번째 폴직폴직 슈퍼마리오 3D월드 캐릭터로 마리오의 점프에 맞춰서 같이 점프하는 찍찍입니다얘 어디서 많이 닮았는데? 라따뚜이? 네번째 부패버섯 먹으면 데미지를 받고 심지어 쫓아오기까지 합니다. 다섯번째 매그넘 킬러 대빵 큰 대포알 킬러의 확장판입니다 여섯번째, 그네 크레인 보이는 것 그대로입니다 일곱번째, 태양 맵 끝까지 쫓아오는 지독한 스토커입니다 뭐요? 인상 펴라이? 여덟번째, 병정개미 벽이나 천장을 타고 다니며 밟아도 안죽는 지독한 놈입니다 아홉번째, 소용돌이 적이건 아군이건 아이템이건 밟는대로 날려버립니다 열 번째, 스네이크 블록 뱀처럼 요리조리 이동하는 블록입니다 참고로 파란색 블록은 빠른 버전이라고 하네요 11번째 시소 말 그대로 시소입니다 12번째 붕붕 손발을 휘두르면서 돌진하는 물레방아 같은 여성입니다 13번째 와르르 등껍질 용암에 올라타도 끄떡없고 죽은 척으로 잠시 동안 무적 상태가 가능합니다 14번째 온오프 스위치 색깔별 블록반전이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15번째 왕코인 드디어 마리오에서도 화폐가 뻥튀기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6번째 엉금엉금 자동차 저저저 인정없이 뺏는거 보소 뭐 g t 이냐1 7번째 투명토관 적도 지나갈 수 있는 투명한 토관입니다. 1 8번째 나무상자 수면뿐만 아니라 용암에도 띄울 수 있는 발판입니다. 1 9번째 의샤 앞에 잡히는건 모두 부숴버리는 분저저같은 놈입니다. 2 0번째 고양이 마리오 고양이 액션이 첨가된 코스튬입니다. 이상 현재까지 공개된 38가지의 파츠 중에 신규 파츠인 20가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게임이 정식 출시된다면 총 40개 이상의 신규 파츠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스킨의 변경 설정도 주목할 만한 요소인데요 작업 도중에 언제라도 게임 스킨을 변경할 경우에 자신이 설정한 마리오 프랜차이즈에 따라 배경과 외관이 함께 변경되는 편리한 설정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1980년대 작품인 오리지널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에도 모든 캐릭터와 배경 스킨이 생겼다는 것이죠 역시 닌텐도 해자롭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개별 파츠의 합성도 가능하고 구급놀이의 일부도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외로 게임 내 스크롤 조정이 가능한 커스텀 스크롤. 벽으로 둘러싸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고정되는 스탑 스크롤, 수위 조절을 마음대로 할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 클리어 가능한 설정 기능 추가 등 게임 내 배경과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부가 요소가 유기농 채소처럼 신선하게 추가되어 5성급 던전 제작자의 구미를 당기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도전자는 참맛인지 병맛인지 알지 못한 채로 먹어봐야겠지만요. 이번 신작의 스토리 모드의 추가는 단순히 튜토리얼의 개념으로 넣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닌텐도 게임 특성상 스토리 모드를 클리어해야 배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해금 되는 방식으로 기획해뒀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다 랭킹맵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4인 배틀 시스템의 추가는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네우스엑스 마키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랜덤으로 맵을 섞기야는 하겠지만 제작자 루트를 다 알고 있는 경우라던가 고인물만 만나면 심심치 않게 우정파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도입 자체는 급렬하게 환영하지만 키점프랑 쉘점프를 못하는 일반 유저들도 생각해줘야죠. 이번 슈퍼마리오 메이커 2는 영상과 홈페이지 내용만으로도 아직 출시도 안했는데 각겜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분명 전작과 똑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은 새로움을 느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달하고 10일이 남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두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